업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어 제가 영업을 하다 보면 고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끼는데요. 어 일단 매장을 방문해서 만족하신 분들은 재방문을 해주시는데 또 반대의 경우는 인터넷에 뭐 비방글을 다다신다거나뭐 다신다, 악플을 남기신다거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영업에 큰 타격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은 국민의 대부분이 누리꾼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영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 크게 생각해야 되고 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고 커지면서 상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졌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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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대학교에서 복잡계 경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잡계 경영은 분명히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말하는 복잡계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이 고객들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때 고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내기 어렵다는 라 것입니다. 기업은 상품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아이템화하고 그것을 신규 사업으로 런칭하기 전에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려워졌다는 얘기일까요? 고객들에게 물었을 때, 고객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제품을 왜 구매하는지 고객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쇼케이스라고 불리는 전면이 다 보이는 냉장고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음료수들 앞에 우리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떤 날씨에 내가 어떤 기분에 현재 시간대 식전인지 식후인지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자기들이 고려해서 그 제품을 사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 내가 놓였을 때 어떤 음료수를 고르느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렸을 때 똑같은 제품을 여러분은 고르실 수 있나요? 우리는 사이다와 콜라 사이에서도 힘겨워하고 있고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이에서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와 아이폰처럼 확연하게 고객들이 구분되어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제품들은 또그 제품들에 노출된 고객들은 현재 의사결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모르는 고객들에게 기업은 내 제품을 좋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다른 경쟁 제품들보다 내 것이 훨씬 좋다는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대 세상에서는 이제 고객들은 더 이상 새로운 고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놓는 제품들도 더 이상 새로운 제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고객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맥주를 드실 때 안주로 주어 무엇을 드시나요? 저희 어릴 때는 감자 종류의 과자를 많이 먹었고요. 뭐, 아무 안주 없이 드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맥주 코너 옆에 가면 만두를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스스로 그것을 알아서 기업들에게 우리는 맥주 안주로 만두를 먹고 있으니 맥주 코너 옆에 만두를 놔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심지어 기저귀 코너 옆에 요즘 맥주를 많이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업들이 카메라로 관찰을 해본 겁니다 젊은 부부가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기저귀를 사러 갑니다 아빠들은 두리번 두리번 기저귀 옆에 판매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아빠들의 눈에 맥주가 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만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빠들은 맥주와 만두를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아빠들은 기저귀를 사러 온 것이 아니고 와 부인과 함께 마트에 와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고객이 기업에게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알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타트업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은 기존의 고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고객은 소비자와 고객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소비자는 영어로 컨슈머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제품을 살지도 모르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품을 사줬으면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한번 사게 되고 그 제품을 계속 사게 되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살수 있게 됩니다. 습관, 관습. 영어로 커스텀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영어로 커스터머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고객을 창출해내는 것즉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만들고 확보하는 것이 모든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하루에 2 0 0 0개 정도의 광고에 노출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움직이는 광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옆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브랜드, 신발, 가방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루에 2 0 0 0 개의 광고를 여러분이 보실 때몇 개의 광고가, 몇 개의 브랜드가, 몇 개의 제품 이름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한 달에 온라인 마켓에 올라오는 게임의 숫자가 온라인 게임의 숫자가 1,100개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고자 스마트폰을 넘겨볼 때 1,100개의 게임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찌 보면 즐거운 고민인데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1,100개의 새로운 게임들 중에 내 게임이 선택돼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제품도 없고 새로운 고객도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스타트업들은 고객을 관리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철학을 기본적인 것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지금 발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창업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재방문 고객이 많지 않아서 그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고객 유치를 하고 있는 방법은 정립카드를 발급해서 방문 횟수에 따라서 할인을 하는 방법으로 고객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재방문 고객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고객 서비스 관리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 고객 관리는 이제는 시대가 좀 변해서 단순히 예전부터 많이 진행되고 적립카드, 뭐 쿠폰드리고 그런 걸로는 좀 많이 약하세요. 음.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SNS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음. SNS 통한 리뷰를 많이 받으시고 그걸 모아서 그걸 통해서 유료 광고를 태우시는 게 음. 어,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 그걸 보신 분들이 어그 샵을 방문하셨던 분들도 나중에 그 컨텐츠를 접하시고 다시금 이제 생각을 하셔서 오시는 그런 어, 어떤 순환 고리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SNS를 네. 통해서 홍보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고객도 관리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실 걸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음, 네, SNS 홍보가 중요하네요. 네, 네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아, 아, 네. 어,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분명히 이제 후기를 네. 예, 남기시는 걸 요청하시는 거를 어,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샵그 아. 그 채널들을 개설하시고 그쪽에다가 뭐 후기를 남기시면은 뭐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걸로 음. 하시는 게 아. 예, 단순히 정리카드 발급하고 할인 하는 것보다는 네네.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아, 네. 들어보니까 정말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객 및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고객들을 바라볼 때 그들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님들이 내 기업과 내가 노리고 있는 고객 딱이두 가지만 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미 수많은 소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이 구매하고 있는 제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들은 이미 십수년간 아니면 20년, 30년간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 제품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기축구에서 나이키 축구를 신고 계시는 분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키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클 조던이 공기를 넣은 에어맥스 시리즈를 신고 나와서 덩크슛을 넣었을 때부터 80년대, 90년대부터 이미 그 제품을 착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수많은 교육과 멘토링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경쟁 기업, 경쟁 제품의 단점들을 파악하라고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경쟁자의 단점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제가 제시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객들이 우리 기업의 경쟁 제품들을 왜 사용하고 있고 왜 좋아하고 있고 그것을 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창업 아이템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우리의 고객과 경쟁 기업의 제품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중간 저지성 기능을 할수 있다면 그 아이템은 사업화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경쟁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끊어내지 못하신다면 그저 그런 잊혀져가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파악하고 고객을 파악하실 때 경쟁기업의 제품과 그 고객의 관계를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주 강력한 새로운 관점으로 예비창업자 대표님들 그리고 창업초기 대표님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